나 절편 좋아해! 진짜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아이고 <웃음> <Cap> <한> <웃음> 벌써 26살인데 힙 써야죠 안 해봤어요 자 너는 엉덩이 보면 꿀이 몇백개 있겠다 진짜 야 몇백개까지 해 <웃음> 된다고? 뭐 오늘 <넓히> 키스 하나요? 그럼? <웃음> 나랑? 아니 아 아니 아니 양치 좀 하고 올게요 아예예예 첫 번째, 어묵을 가져왔네요 아니 어묵이 무슨 키스 느낌이 혀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재질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가위로 자르라고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해봐 비슷해 오! 오! <웃음> 오늘 집에 갈때 어묵 사가야겠다 <웃음> 이게 혀야 너무 긴데? 원래 현은 이까지 있어요 알 알죠? 아 진짜? <웃음> 진짜 TMI다 <웃음> 아 설마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얘랑 키스하는 건 아니지? 음. 음. 이거 내 혀로 생각해봐 유진아! 유진아! 먹어버렸다 아. <웃음>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 아 잠깐 이게 키스인가? 어, 근데 생선비린내가 너무 나나 나 어묵은 패스할래 입냄새 나는 사람이랑 키스를 하는 느낌이 들것 같아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이 아무리 비슷해도 난 입냄새 나는 사람이랑 하기 싫어 그건 맞는데 <웃음> 느낌이 비슷한 걸 찾고 있잖아 입냄새가 아무리 나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웃음> 수 있잖아요 하다보면 구역시켜야 될것 같은데 키스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드러운 느낌이 안 나요 몇 점? 어묵은 3점 두 번째 헤어예요헐나 절편 좋아해 진짜 지금 뭐 하고 있죠? 아! 미나 첫 키스의 맛은? 해본 적 없다니까요 제발 예, 말하세요 진짜로 <웃음> 야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웅룡에 뿔 났는데 털까지 나고 싶어? <웃음> 혀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두께가 혀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만해 그만해 <야. 웃음> 미래의 남편 잘 생각해 어. 눈 감고 아, 왜 못해? 아, 부끄럽다 진짜. 왜 부끄러? 이게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우리는 <웃음> 개척자야.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개척자라고. 아, 야, 콜럼버스가 부끄러... 여기 있다고 생각해. <웃음> 콜럼버스는 왜 나왔어? <나와? 웃음> <웃음> 혀 두께랑 너무 비슷해. 서 어저 <웃음> 해봐. 눈 감고 해봐. 아, 무슨 <웃음> 같아요? 말캉하면서 두꺼운 느낌이 혀랑 비슷한 것. 같아. 냄새를 제외하면 나 어묵이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두꺼워 만약에 할 거였으면 이거 반으로 좀 잘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 하치고 너무 찐득찐득거려 뭔가 너무 소중할까 한입에 무거나는 느낌? 체급차이 많이 나는 어, 사람이라안 그런 것 어. 같지 않아요? 떡이라도 그런지 약간 차이지네 우리 앞으로 키스 이렇게 하자 그래 어,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눈, 눈 감아드릴까요? 오늘. 어, 오케오케오케 몇 점? 싱크로율 4.5점? 먼저 가래떡이아 이것도 떡이네 <웃음> 그만 쳐. 그만 쳐? 어. 어 서로 얼굴 보면 o 는 t 어떤데? 그래, 그래. <웃음> 어때요? 키스한 느낌 k 나요? 아 k 키스보다 n 뭐, 뭐 e k i 뭐? 아말안 s s on the king. Kiss on the king. Kiss on the k i 키스 느낌은 아닌 n 같아요. king. 느낌이잖아요. <웃음> 그 이상의 수 n g Kiss on the k i n 알겠습니다. 찹쌀떡! <웃음> <파스의> <웃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팥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훈이를 먹이겠습니다. 약간 근데 뭐가 묻어나요. <웃음> 약간 백태 같기도 하고. <웃음> 음. 아, 좀 키스 같아? 아니요. 진짜 혀의 느낌이랑 달라요. 그냥, 그냥 맛있는 찹쌀떡이에요. 이건 혀의 느낌이 아니라 입 안의 느낌이에요. 점막의 느낌이에요. 진짜 음. 알겠죠? 그거 상상해봐요, 한번아 아, 아. 음. 음. 아, 너무 똑같아. <웃음> 비슷하다? 열 점으로? 다점 4점 자 이거는 유명한 젤리죠 트롤리 키스 젤리라고 키스할 때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비슷해요 이거 근데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흘어요 이렇게 하고 해보래 어! 음. 음. 렇게팔치니까 음. 하다 보면 음. 설탕이 사라지거든? 그때가 되게 비슷한 거 같아 음! 이런 느낌이야? 이게 갓테 뭐가 있거든? 녹고 좀 이렇게 씹어서 넓게 하니까 박힌 자리가 이렇게 혀 돌겠잖아 내가 혀를 움직이면 이 친구도 움직여줘 응.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 약간 씹고 빠니까 더혀 같아졌어 응 그니까 그니까 응. 지금 안에 혀가 두개 있는 느낌이야 딸기 맛이잖아 딸기사탕 먹고 나서 키스하는 느낌? 근데 단점이 있어 뭐? 좀 짧아 <웃음> 응. 너무 실감 나서 나는 좀 어, 먹기는 좀 거북해 집에서 혼자 하나쯤 경험으로 해보긴 좋은데 계속 이거 하고 있는지 좀 현타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 <웃음> 지금도 오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네요 키스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해서 위에 물고 이렇게 혀를 막 빨았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하면 은 그게 바로 키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비슷해서 좀 깜짝 놀랐어 비슷해봤자 얼마나 비슷하겠어 이랬는데 진짜 막상 하니까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야 1등 무조건 두 번째 하죠. 아무 팥바닥은 얘만 비슷하고 어묵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얇아 잘 만들었다니까 웰메이드야.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해 어, 집에서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피스라도 혼자 해보는 건 어떨까요? <웃음> 상상하세요. 상상은 자유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